어머머머 어머머머 전화버어 메뉴 이거 생겼지 홈트나우 어. 클릭해봐 키즈 홈트부터 키즈 홈트 눌러봐 키즈 홈트 응 똥이 안너 똥이 안 나올 때너배아프잖아 요즘에 이거 하자 똥이 안 나올 때 어떡하죠 이거 눌러봐 <웃음> 다른 운동도 해볼래 어. 재밌어 어 다른 운동 해보자 <웃음> 고양이 자세 진짜 고양인 줄 아나 보다 <웃음> 돌아와. 엄마 좋아줘 엄마. 도리 집에. 내. 추. 와. 응? 안 아니야. 다음거 하면 돼. 다음거 하면 되지. 등뽀뽀해. 등뽀뽀. 서로 등뽀뽀. 아빠 다리. 아빠 다리. 어, 아빠 다리. 어, 아빠 다리. 어우치잘했다 한번 켜볼게 왼손을 뒤에 따라 무릎을 잡고 무릎을 왼손 무릎 그 오른 손아 왼손이다 해태리 왼손 저기 왼손. 왼손. 왼손 트위스트야 트위스트 아, 어, 해리 잘한다 해리 있잖아. 언니 따라서 해봐 트위스트 어. <웃음> 어 그냥 등만 빌려줘 태리는 언니도 등만 빌려줘 어 해리가 이렇게 트위스트 해봐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음. 불장유지는거있봐요 멀리 보니서오 좋네 시원네 <웃음> 이제 물어볼게 해번 남았어요 오 이렇게 <웃음> 수저 없어, 빨았어, 맡겨놨어. 다 사야 돼. 있어? 들켜버림. 어. <웃음> 이거 말고 이거 밑으로 내려봐봐. 벌써 운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웃음> 어 대단하십니다 통증 와다 엄마 요즘에 허리아 근데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어른 거 어른 거응 부위별 제가. 어른 응. 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어. 난 어른 게 좋아 나 어른 너 해보지도 게... 않았던 거 <웃음> 약한 허리 지키게 하자 뭐뭐 뭐 엄마 응 엄마 의 허리를 지켜주는 운동 얼처럼 어머어머어머 어디까지 휘는 거야? 아. 팔을 피세요 옳지 옳지 자. 거북목 증후군 탈출이 써있지? 핸드폰 많이 보면 거북목 돼 거북이 목처럼 진짜로 그래서 거북목 탈출이 써있는 거 보이지? 어. 어 무릎까지? 이런 운동 어디서 가르쳐줘? 태권도잘 알려줘? 한쪽 무릎만 편야하는거 아니야? 어, 도네돈을 평상에 날개스러워 서로 맞붙는다는 느낌으로 팔을 살짝 들어올리고 몸을 뒤로 스트레칭해볼게요. 오, 잘하는데? 시원해? 아니, 나도. <목소리도> 그럼? 이렇게. 이 진짜. 아니, 언니 먼저 하고. 쏘리자. 언니 먼저 하고. 시원하다. 너 <웃음> 테리가 소파에서 하면 되지? 야, 야, 야.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언니 흔들리지 않는다. 어? 아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프지는 않시고목 시원해? 어떤 느낌이야? 느낌이 안나 느낌이 안 나? 느낌이 안 나? 응. 목이 아프지 않지? 근데 이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아픈 게와 왜? 지금은 아픈 게 없어 못 느끼는 건데 이게 점점 나빠지면 앞아 통증도 오고 오. 오. 어 허리도 이렇게 굽혀지 <웃음> 응. 키도 더안 크지. 그래. 그래 이거, 이거 디스크 음. 해야 돼. 이거 좋지? <웃음> 자뭐 사용자 추가기게 프로필만 만들, 만들어야겠다. 여자 엄마 걸로 해지 엄마 이제 꾸준하게 운동할 거야. 오른쪽으로 땅에 닿을 때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 아데이 너희들 없을 때 해야겠다. 특히 너. 너 없을 때. 테리? 응.